벤슐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또 제가 요즘 게임 영상이랑 채집 영상을 너무 안 올려가지고, 네, 다음 영상은 동물 영상이나 채집 영상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또 제가 러블록스에서, 네, 요즘 유행하는 자연재 서바이벌을 해보겠습니다. <웃음> 블래 도얼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고난이도라서 제가 지금 자연재 서바이벌로 바꿨어요. 와, 가자! 어, 이거 왠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웃음> 들어가겠어! 아니다. 아니면 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나?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 지금 이게 폭풍이 올 수도 있거든요? <웃음> 일단, 아, 저쪽이 제일 좋은 데다. 여기서, 쓰나미가 온다면 올라갈 수도 있고, 폭풍, 폭풍이 온다면 숨을 수도 있으니까, <웃음> 여기가 완전 개꿀 장소다, 이거. <웃음> 이거 대박이다. 이게, 자연재해가 오면 아마 경보가 울릴거예요전 1인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야? 불 났대! 밖으로 도망가! 얘들아 이러다 다 죽는다 아아아아 헤엄미 헤엄미 내 불이 어디서 난거야 불 없잖아 나한테 개 뻥친 거였어? 얘들아, 저랑 교통사고 낼 생각은 아니지. 멈춰! 난 너희를 믿는단다. 으아! 어, 어. 아! 아! 야, 나를 박지마! 어? 저게 뭐야? 이거 뭔데? 어, 이거 불이었어! 아! 도망가! 이건 불이 아니라 용암이잖아 이건 나. 불렀어! 불렀어! 불렀다고! 불렀어! 튀어! 일로튀면 안전하려나? 후후 벽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 설마 여기.. 아악! 나 박지마라 나 포크레인으로 박지마라 어? 어? 어? 뭐지? 어? 어? <웃음> 얘들아 피해! <웃음> 여기까지 불이 와! 으아 피하라고 왜 안.. 어어.. 가 어어 살았어 역시 이번 건 쉬운 거였나봐 어.. 이거.. <웃음> 쓰나미 아니야? 쓰나미 같은데? 으야어왜 도망가 내 미남적인 얼굴을 보여주려는 거잖아 아아 너 때문에 체력이 1이나 달았어 <웃음> 내 얼굴 어때? 아니지? 감염자 어딨어? 아! 감염자다! 감염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고 맙니다. 얘들아, 물에 숨으면 안전해. 물에 숨으면 복인자들이못올 거야. 와, 이거 코로나보다 더센 병인데 피아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 나도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아, 복인자다. 복인자, 복인자, 복인자다. 아, 복인자다. 아, 저쪽도 복인자야. 아, 죽었어. 아, 아, 아, 복인자다. 복인자 온다. 도망가. 바이러스 무서워. 그야? 서버교야 도망가 살았어 어, 어, 어, 어, 어. 오 뭐야 저 사람들 시간을 정확히 예측했는데? 저 사람들 딱 멈춘걸 알고 밖에 마지막에 딱 나갔어 대박이야 저 사람들 고인물인가봐 고인물 네 고여있는 물 아니고요 아 고인물이랍니다 게임을 오래 플레이한 사람 말이에요 어 체력달았다 자살해야겠다 어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나 이동 안되는데? 아 이동됐다 살았어 저번에 여기서 바이러스가 한번 퍼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여기로,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완전 개꿀인데?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이거. 여기, 여기 되게 좋다. <웃음> 뭐야, 저거, 게스트 666이야! 아무튼 여기 완전 좋다. 어, 누가 친구, 친구 요청 보냈당. 수락, 수락. 나, 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다니. 레이노이 <웃음> 네 게스트 666 같은. 뭐 하는 거야? 지진이다 도망가 도망가 아, 체력 달았다 <웃음> 지진이야 지진이야 책상 밑에 책상 밑에 머리 숙이고 앉아 그런 책상이 없는데 어떻게어떻게 아니야 그래도 뭐, 무거운게 떨어질 수도 어 뭐하는거야 어 뭐야 이거 지진 너무 위험한데 아 기념공원이 다부서지고 있어 이게 바로 스케이트보드라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가 내비게이션에다가 인공지능이 딸려있어가지고 아주 제가 발도 안걸러도 잠깐만 일로 가면 안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내비게이션이 아주 딴새한 곳으로 차를 운전 운전해 준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여기 걸려고 걸리고 지진 났을 때는 실제로 내비게이션과 AI가 있는 이 전동, 전동 롱보드를 한번 파 보세요. 많이 되는 소리를 해!